안녕하세요. 아, 아, 영화, 아, 영화, 영화. 영화. 아, 아, 영화관? 생각이 안 났다. 어, 바꾸 마실 아, 이 영화 네. 재밌다던데. 없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요즘 유명한 <웃음> 아, 얼마만이야. <웃음> 민규 원우가 찍었던 영화잖아, 이거. 네. 영화야? 주연 배우가 누구라고? 민규 원우래 <웃음> 어, 민규 언우? 세븐틴 김민규? 어. <웃음> 영화 보는 거 가서 좋다 네, 재밌게 보세요. 네. 와. 진짜 진지하게 봅니다. 네, 진지하게 봐주세요. 진짜, <웃음> 진짜 봅니다. 야 기대된다 안, 진짜 뛰셔도 돼요, 일단 뛰셔도 한, 바퀴 가자. 한 바퀴 그냥 가자한 바퀴 그냥 고고 잘생겼다, 잘생겼다. 오 와, 조용히 해야지 와 빠르다 왜뛰잘 뛰신다 왜 이렇게 달리기 느려야 <웃음> <누구야>, 누가누가 <누구야? 웃음> 만난 거야? 나 <목소리도>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씌우죠? 아, 우와 우와 우와 뭐소도나왔어어뭐 뭐? 여자 분이 쓰고 있던 모자를 씌워줬어. 어, 왜 소름 돋아? 뺏긴 거지. 그러니까 뺏긴 뭐. 거지. 아 원호한테. 뭐야? 응? 와 소름 돋네. 이제 민규가 이제 슬픈 거지. 뛰다가 뛰다가 떨어지거 거다. 근데 이제 어, 이상한, 이상한 거야 지금. 도대체 와 이거 뻑이다. <웃음> 뭐뭔 말이야? 야, 약간 삼각관계야. 맞아 오. 삼각관계야. 오, 오. 그래, 민규. 민규, 그래. 민규, 그래. 민규 이 실패 아. 거 우리 잡다. 우리 친데 약간. 싸우는 거야? 싸우는 거야? 아니야 민규가 비맞아. 왜 오. 민규가 오. 먼저 고독을 오. 느끼는 건가? 그래. 그래. 친구 너 그래. 어. 그래. 너라도 그래. 행복해. 그래. 행복해라. 너라도 행복해야 민규 영기 너라도 행복해라. 그래, 어. <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<웃음> 야 이거 뭐야? 맞아, 야, 이거 뭐야? 맞아. 이거 뭐야? <웃음> 이거 뭐야? <웃음> <친구 같다, 웃음> 이거 뭐, 뭐뭐그그그 뭐야? 이거 야거야야 아니 뭐야? 이뭐뭐뭐 뭐야? 이뭐 이거 뭐야? 이거 거그 빵친 거잖아 이거 그 뭐이받아들이어 아, 그그 아, 아, 그아 난그거 기다리고 있었 이거 <웃음> 아, 이렇게 하고 영화, 영화 나올 것 같다 어, 어, 근데 웃으려고 부려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 음, 음, 아. 멋있, 아, 놀래, 진짜 영화 본것 같다 진짜. 그, 팝콘 하나만 주실래요? 정한이 네? 박수 한번만해줘 박수! 아. <웃음> 아. 아, 아, 너무, 너무 좋아요 오, 비 Rosal. 맞으면서 민규가 이렇게 어색 숄더! 아. 마지막이 에 숄더가 비 맞으면서 나오으면서 아일로 와. 아, 일로 와. 아, 역시 로 오라고 이렇게 해짓을하는 아, 이게 아닌? 이, 이게 아니라 이거죠. 이렇게. 아. 근스토리 아, 아, 되게 미묘하게 잘표현미나 근데 미워하게. 진짜 소름 어 중간에 모자 쓴 게. 아, 아. 그러니까 모자를 뺐은 거야. 그러니까 여자분이 모자 쓰고 있었잖아. 텐도였어나얘 아, 좋아한다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아, 거지. 민규가 여주를 좋아하는 걸 알고 원어가. <웃음> 원래 이렇게 토크하고한번더 봐줘야 되는데 한번더한번더 봐야 한번더 해외 유튜버처럼 앞에 리즈까는거하면안 그, 네 돼? What's up, <목소리> First, o u m e the b e r sweet I'm s o e y s o t t h t 해, 승이가갈서 w h a s e 17 Yo, we, Egypt Oh, yeah, First, you made the beer, t w e e t Oh, yeah Wow, it's e e r sweet This video reaction. Let's go. e l l o I love, oh. love, love y u Wow. Wow. Oh, oh my god. The oh yeah. oh sound yeah. is k i r sound? Oh, Mingyu. k i r sound. One, o i n g running. Oh, Banjo. Oh, oh. Mingyu. Oh. 왜 이렇게 l e 건데? 빙규's 어, voice is so u d o oh, oh, o oh. Oh, oh, oh, oh. Oh, oh, oh, oh. Oh, oh, oh, o 이 Oh, 이 <목소리를> 나는 그런 걸 우리가 했을 거 같아 야나쁘기저손자아 편의점에서 아. 모자를 뺏어서 아, 아, 아, 와 아, 아 근데 다시 돌려주네 모자는 이 꺼야 민결한테 려준 뭐지? 약간 민규가 않네. 맨 뒤쪽에서 어. 쫓아가고 있어. 닿지 않아. 그러니까. 달리기가 좀 느린거지. 와우. 와우. 다시 보니까 좀 약간 묘한데 이거. 와우. 와우. 진짜 피지컬 좋았던 거. 와우. 예. 곧, 곧 나옵니다. 숄더. 숄더, 네? 아, 숄더 봐주세요. 야. 숄더, 숄더. 숄더. 나도 맞아. 숄더. 숄더. 가자. 가자. 이, 이, 네. 뭔가 이 편이 나와야 될것 같은 데낌 어, 그래. 어, 나도 나도 그냥 진짜 나와야 돼. 돼. 뭔가 다음 편이 뭔가 이편좀 싸워야 돼 둘이 어맞 어, 둘이 어. 싸워야 돼 뭔가 어, 어, 뭐 나와야 어, 될것 같긴 어, 해 근데 정기 이 뭔가 이 어. 아쉬운 그렇습니다. 느낌마저도 이 비어올스윗 아, 제목에 그래, 딱 맞게 음. 약간 아 그게 어. 뭐 슬슬하네요. 뜻이 있어? 안에? 뜻은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이어폰 그거두분 앞으로 나와서 얘기 좀해주세요 아니 주인공들 질문 좀 받아주세요 아까 나오셔서 야 뭐뭐 해야 되죠? <웃음> 질문도 해도 되나요? 네, 네. 그래서 네. 궁금했던 게그 네. 이어폰 끼셨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원우 형이 편의점에서 끼고 있었는데 네. 그두 번째 때그 모자 받을 때 예, 이어폰 꼽고 아, 있는 이어폰, 그 그렇죠? 의미는 뭔가요? 그 처음 네? 제가 봤을 때 이어폰은 혼자 끼고 있고 원우 형이 끼고 있는 이어폰을 잘, 잘 보면 여성분이랑 같이 끼고, 있어요. 아, 끼고 있어. 아, 또 당연히 아 음? 아 네, 아 혼자인 의미를. 네. 더한거는그 더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자연, 아, 그런 아, 재미가 있네 장면이 좀 삭제됐는데 음. 원래는 이렇게 뽑아가는 장면까지 다촬영했었때 그 봤어요 예. 네. <웃음> 그리고 막 달리기 할때 민규가 맨 뒤에 있었는데 네, 네. 그것도 이제 그 여성분한테 못 다가가서 그걸 표현한 건가요? 그것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네.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. 혹시 그 촬영장에 제가 갔을 때 혹시 언제 왔어요? 그 원우 씨 춤출 때 어, 어, 네, 아, 아그 춤추는 장면. 아, 그게 어. 나왔나요? 예, 네, 잠깐 신발 나왔어요. 잠깐 나오고 아, 신발이 잠깐 나왔고, 어. 신발 신발 아, 나오고 신발이 나왔군요 거기서. 춤추는 신발 나오고 신발 이 나왔어. 그때 사진 찍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내가 갔을 때 찍은 아, 거 나왔어? 나왔나. 그게 그거지. 그게 그 모자 씌워주는 쓰여주. 거. 거. <웃음> 제가 갔을 때 찍은 거는. 아, 잖아 <웃음> 근데 어쨌든 세븐틴에서 처음으로 네. 네. 정말, 정말 영화 같은 네. 제대로 된그 약간 <웃음> 네. 민규 형과 <웃음> 원희 형의 케미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알겠어요. 2편을 기다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진짜 2편이 될것 아, 같아요. 진짜 할수 있어요, 2편도. 아쉬워요. 아쉬워요, 아쉬워요. 저 기대돼요. 진짜... 기대돼. 네. 앞으로 네. 스토리. 네. 네. 네. 영화 분 봐주셔서 너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 네. 또 네. 좋은 모습 찾아 네. 봅시다. 멋고맙습니다인사드 네 바라겠습니다. 수셨어요